세요 무명을 밝히고 정준영입니다. 석도스님은 제자들에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으려 하니 불전 앞에 모이라 했습니다. 모두가 낫과 호미를 들고 나왔지만 3년간 행자 생활을 하던 단하스님은 대하에 물을 담아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욕심내고 성내는 어리석은 잡념을 끊으라는 스승의 뜻을 알아차렸기에 삭발할 준비를 하고 나타난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깎아주고 개를 내리려는 순간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그 길로 나가버립니다. 스승은 그때 드디어 부처를 뽑는 시험에 합격했다며 인정했다고 합니다. 스승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부처님의 법 과 개의 한치의 어긋남 없이 살겠다는 선언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스승의 가르침과 지도가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무명을 밝히고 오늘은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시고 불교로 세상보기 함께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